대구 아파트 부동산 전망 최악의 상황까지 다가온다. 살던 집안 팔려 최악의 미입주 사태.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8년부터 본격화한 아파트 공급 과잉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이 원인이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18년 2만 5,141가구, 2019년 2만 8,057가구, 2020년 3만 2,070가구였으며 지난해는 2만 7,353가구가 공급됐다. 대구의 연간 적정 아파트 공급량이 1만 5천가구지만 공급이 넘쳐나면서 시장이 못 버티는 형국이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한 차례의 보합이나 상승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00을 기록한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0.7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 4월 98.4까지 떨어졌다. 미분양은 더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827가구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급감했다. 2018년 108대 1을 기록한 대구 지역 평균 청약률은 지난해 3대 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에서 4월은 0.6대 1까지 떨어졌다. 청약률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도 무관치 않다. 대구는 2020년 12월 18일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 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청약시장 금랭으로 지역건설업계 전반은 침체일로에 들어섰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도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금융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탓이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금융부동 상과는 대구에서는 올해부터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대거 이어진다. 거래 절벽에 따른 기존 주택 거래의 어려움으로 대량 미입주 사태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경기 전반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올해 분양한 단지 열곳 모두 미달을 기록한 데다 미분양 주택은 7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14년 전 미분양의 무덤 악몽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4에서 26일 분양한 대구 수성구 수성포레스트 스위치는 1순위, 2순위 청약을 접수받은 결과 748가구 모집에 단1 58명만 신청했다. 21개 주택형 중 112시 주택형과 188주택형을 제외한 19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에서 18일 대구 활성군에서 분양한 태왕하나스 더일도 5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이 미달됐고 지난 구에서 11일 분양한 수성고만 전동만전자이르네 역시 3개 주택형 중 2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올해 분양한 대구역자의 더스타 시즈라운 프라이빗 수성센트레빌 어반포레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등도 모두 완판에 실패하며 미분양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열0곳 모두 미분양 물량을 남기게 됐다 정식 청약에서 실패한 뒤 이뤄지는 무순이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분양이 실패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6827가구로 전달 6572가구보다 255가구 3.9%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미분양 주택이 89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7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단기간에 미분양 물량이 폭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 1201가구, 동구 1608가구, 달서구 2409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몰려있다. 특히 달서구의 전체 미분양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집중돼 있어 태구에서도 사실상 미분양 무덤으로 전락한 상태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도 412가구로 조금씩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7년 말 12199가구, 2008년 말 21379가구, 2009년 말 169가구 등을 기록하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시비에서 1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올해 분양한 단지들이 잇따라 미달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구는 몇 년간에 걸쳐 신규 주택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다. 새 아파트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 많이 공급되다 보니 분양시장이 침체기로 빠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분양 증가는 기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올해 들어 누적 하락률이 2.53%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15일부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28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입주물량이 내년까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812가구로 적정 수요인 1만 1,892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여기에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3만 3,752가구로 뛰고 2024년에도 2만 804가구에 달한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구는 현재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수성구는조정대상지역의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국토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대구시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해제를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정량적으로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풍선효과 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해제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공인중개업 소 관계자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대구 지역. 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해줘야 그나마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까 이라고 내다봤다.